네, 그래이게또안맞으면렇 참겠습니까? 몰라다 이게 맞또 <웃음> <많이 웃음> <따라해봐야죠. 또, 웃음> 이 시작은 뭐고요 메지아는 이거 놔둬 하고 우선 도또 메지아는 파이널로저 드롭지. 드롭지. 오늘 또 갈색 추억이라고 봅니다. 알고있알습니다 네. 네. 알고있니자기집도는 네. 네. 네. 알겠습니다. 알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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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you. 너무 자신시죠 너무 다신시죠 하나님, 그바이크 꺼도